자주 쓰이는 단어들 연습 연습하다 피아노 연습 같이 연습하자 어제 연습 많이 하셨어요? 기록 기록하다 기록적이다 올림픽 기록 날짜를 기록했어요. 기록적인 수익 도전 도전하다 도전적이다 새로운 도전 또 도전할 거야. 도전적인 발언 세계, 세계적이다, 세계적으로, 전세계, 현실의 세계, 세계적인 이슈. 위하다 Although this word is a verb, as for its meaning, it's like the English preposition for. In sentences like, do something for someone. Or sometimes it's like to, in sentences like, do something to do something. 클로이를 위한 선물 널 위해 노래했어. 아이들을 위한 영상 밝은 미래를 위해 돈벌기 위해 일해. 성공 성공하다 성공적이다 성공의 가능성 성공하길 바래 성공적인 결과 세계 기록 도전 성공을 위한 연습 안전을 위한 규정 제품 검사 기록